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못 먹어서 음 좋고 뒤끝도 없는 술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음 전통주를 좀 접하게 됐어요 미술왕 반상지교 생각이 단정하고 바르며 배운 지혜를 정겨이 나누다 어디 술인 건가요? 어. 대전이네요 약주인데 음. 와인병에 음. 코르크 돼가지고 그래. 나와 있어요. 신기하다. <웃음> 짠 일식 청주 같은 이렇게? 단정하네요. <웃음> 음, 어, 근데 신기하네요. 이게 신맛으로 처음에 치고 달고 약간 씁쓸함하고 고소하게 끝나요. 술마신다는 고소한 맛이 맴도인데 저는. 저번에 먹었을 때랑 다르게. 아 그래요? 네. 고정을 먹었을 때는 되게 시큼한 맛이 되게 쎄거든요 깔끔한 생선이랑 먹으면 맛이 뭔가 오메기랑도 좀 비슷한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고소하고 달면서 시큼한 맛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근데 저는 오메기가 더 밸런스가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 조금 더 온순해요 밸런스 이거는 조금 더 15. 진하고 음. 조금 강한 맛인 거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뭔가 엄청 다양하게 다져다 <웃음> 주셨어요 어, 이게 감옥로예요? 이게 감옥로예요? 네. 감옥로. 붉고 달다 그래서 감옥로. 아 감옥로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네네. 음... 감옥로의 매력은? 도수가 높지만 목 넘김도 부드럽고 단맛도 느껴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술. 감옥로는 뭘로 만든 술이에요? 열 가지 정도 약재가. 계피. 계피향나. 이라는... 네. 네. 정제쌀조 용안육 계피 진피 정향 생강 감초 자초 정향이 뭐예요? 못 같이 생긴 못이요? 아아 뭔지 뭐 아, 알아요? 뱅쇼에 쓰는 거 네. 향이 되게 강해 음. 향이 되게 센데 되게 깔끔해요 정말 깔끔해요 술 맛을 느끼기에 마셔야 됩니다 아까 주로 안주 안 드시고 이것만 하신다고 하셨죠 네. 10가지 약재가 음. 들어가 있다고요? 네, 10가지 정도? 이게 네, 약주네요 약주가 뭐 다른 게 있겠어, 이 음. 이렇게 마시니까 위스키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도 강하고 음. 저위스키 되게 좋아하는데 비싸가 너무 마시거든요위스키 음. 빨가서 마시기에는 그한 잔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만큼 했데 응, 이만큼 주는데 3만 원 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과목으로 대신하기에 밀리지 않고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이스키 먹지 않게 너무 매력이에요. 광어 풍미도 너무 강하고 너무 다양한 맛이 나요, 계속. 이게 몇 도인가요? 40도인데. 한... 이게 경기도 파주에 있네요. 이스키같이 잘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술 아는 척 하는 것보다 가몽롱같이 친근한 그런 <웃음> 술에 대해 좀 배우고 알면서 마시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웃음> 양주장이랑 친해질 기회는 훨씬 많고 <웃음> 맞아 맞아 덕질도 더 원만하게 할수 있잖아요 스카치, 위스키 좋아하면 뭐 스코트 랜드 맨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덕질하기 여름이 좀 많이 녹아서 그런지 이강주에 되게 어르신 버전같은 이강주가 한 50년 후에 <웃음> <웃음> <웃음> 나물이랑 먹으면아 진짜 <웃음> 맛있겠네요 수삼을 나어서 네, <웃음> 그럼 그 까리고치 튀김? 그거 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위스키 얘기하니까 좀 짭짤한 치즈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거죠? 음... 저번에는 시키신 분들이 소금하고 레몬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듣킬라 같이 주신 건가 보네요? 그나마 제일 비싼 술? 앱솔루트 이런 거뭐 어디 가면 10 얼마에 팔고 음... 그러잖아요 저는 애매하요 근데 이런 술들은 그렇게 팔면 되게 네, 그니까 러 조금 속상한 맛은 훨씬 좋아요. 음, 맞아요. 그러면 단골 손님분들은 오시면은, 왜앱솔루츠도한병 네, 사면은 이름 써주고 주소 가잖아요. 이렇게 하시나요? 인사? 네, 좀, 증류주 같은 거, 좀 가격이 있는 술들은 음. 이렇게. 늘일왁불러로 주세요. 이거. <웃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다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또 가면 왠지 더 특별한 느낌? 뭔가 인싸 느낌? 저는 <웃음> 어떤 술집은 명예의 전당같이도 와도 없더라고요. 이름 딱딱 붙여놓고 그러면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괜히 욕심나잖아. 단골들은. 나도 나도 꽤 오는데. 나도 저기 올라가고 싶은데. 그럼 괜히 이제 하나 사고. <웃음> 순순환이네요 <웃음> 덕질하는 동생이 워너원에 한참 빠져있었어요 어느 술집에서 그 술집 사장님이 워너원 강다니엘의 덕후여가지고 강다니엘 칵테일로 만든 거예요 전국의 팬들이 줄 서서 마시는 오, 와가지고 막 시키고 했는데 제 동생은 술 진짜 싫어하거든요 술 자체를 싫어하고 안 마셔요 근데 거기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팬심이란 이런 거구나 K-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 한류는 전통주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웃음> <어때요>? <웃음> 전 김강성님 팬인데 돌아가셔가지고 <웃음> 김강성님 노래가 전통주랑 마시면 되게 잘 어울리는 김강성님의 영감을 받아서 메뉴를 하나 만드시는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김강성 메뉴 이렇게 해서 <웃음> 그러면은 팬들이 오히려 살아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접근인 것 같아요 그냥 전통주하고뭐 뭐가 들어갈까 하면 재미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친근하고 음... 관심 있는 쪽에 하면 어? 이건 뭘까?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두 개의 약간 중에 컨셉을 잡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니! 우리 사업하자! 서울에 K-POP 전통중을 해가지고 아이유 하고 방탄하고 괜찮다! 이거? 파리에서 되게 인기 많은 피자집이 있어요 근데 피자 메뉴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마가리타, 하와이안 이렇잖아요 근데 이 피자집이 그 메뉴가 다 간디, 오바마, 뭐 마틴 루터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태어났으니까 하와이안 피자, 그러니까 한니앞에 들어간 피자를 오바마라고 부르고 조금 인도 이제 식재료가 들어간 퓨전 피자를 간디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컨셉을 잡았는데 그래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감옥로 인물 페어링 해주세요. <웃음> 다한 명씩. 송창식. <웃음> 송창식. 이아 괜찮다. 어왜 송창식? 개량 한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음. 네. 살짝 취해 계신 것 같고. 맞아 <웃음> 맞아. 요 저는 지금 계속 위스키 위스키 걸어서 그런지 윈스터 첫 윈스턴 처칠 생각나요. 그분 맨날 사진 뭐 입에 시간 물고 있잖아요. 음. 근 시가가 위스키는 잘 어울린데 이거랑도 진짜 잘, 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칵테일 만들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아 향이... 살짝 향이 쌍화탕처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음 네. 계란 노른자 향범무 탐나네요 <웃음> 가져가세요 <웃음> 이거는 청명준가요 네네 저 이건 처음 한 거는 충주를 놀러 갔다가 왠지 양조장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고 가서 먹어 봤는데 여태까지 먹은 전통주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탑주도 이번에 만드셨는데 우리 술 대축제에서 대상과 미인이라는 상을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되게 여기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찍 조금 발견하신 보람이 네. 있으셨겠네요. 아, 얼리 술답 터시네요. 그래서 맛있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24절기 중에서 고구때랑 청명절 때 나오는 물로 빚은 네. 술이라 그래서 청명주라고 해요. 17%예요. 소주. 네. 음. 근데 병색 커서 좋은데요. 500 500이에요. 500. 날씨500 500. 생주 약주고요. 국내산 찹쌀, 국내산 누룩 국내산 소맥분 음... 구멍떡으로 술을 드신다고 하거든요 아 이거는 와인잔에 일부러 넣으시는 건가요? 네 고소하고 명인분도 미시는 게 한국의 화이트와인이라고 많이 네. 미시더라고요 어, 근데 되게 끝맛이 되게 고소한데요? 응. 혀에 남는 약간 새콤하기도 하고 한 모금 딱 마시면 침이 확 고여요 상대적으로 신, 신맛이 조금 더 강하고 단맛도 조금 있는데 적당히 있네요 단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더 선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이 다 넘어가고 나서는 고소한 맛이 혀 끝에 계속 남아요 식전주도 괜찮아요 오징어 볶음 생각이 나는 거 맞죠? <웃음> 전통주가 진짜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전통주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선물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 이런 술이 있었어? 새로워하시고 재밌어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도자기도 되게 용 모양도 있고 음, 맞아요. 종 모양도 있고 하회탈 음. 모양 이런 거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도자기는 한국인 입장에서 약간 조금 옛날 것으로 인식이 돼서 선물하기에는 조금 어? 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너무 좋아해요 그럼요 음. 음. 이게 동양적인 느낌이라는 걸팍 받으니까 음. 오히려 와인병 같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통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할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허영만 님은 싯객 만화책에서도 다룬 적도 있었어요 싯객에서 네. 엄청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아... 고등학생 때부터 읽으면서 이렇게 세개 쪼르르 다 마셨네요 다음에 또 다른 술 나중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웃음> 秘书啦